안녕하세요 댕댕 여러분, 윤댕입니다. 오늘은 이수지 원장님이랑 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. 제가 이수지 원장님을 뵀을 때 느낌은 보통 이제 결혼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나 아니면 다른 일들에 치여서 좀내 삶을 잘못 살잖아요 근데 원장님은 자신을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삶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본인만의 그런 좀 철학이 있는지, 처음에 애기 낳고서부터 그냥 쭉 이러셨는지 아니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. 아, 아무래도 계기는 있었죠. 왜냐면, 이런 얘기 해도 되나? 애기 아빠랑 헤어질 때, 안 헤어지고 산다면 애기한테 온전히 희생하는 인생을 앞으로 살 거라고 예감을 했어요.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. 이걸로 갈 건지, 아니면 불행한 엄마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참고 희생하면서 결국에 내가 한 100살쯤 꼴까닥 죽을 때쯤에 어, 난널 위해 내 인생의 모든 걸 희생했어. 고맙지? 이러고 죽을 거냐. 약간 그런 기로만 있긴 했어요. 그죠그죠 음. 그러면은 어쨌든 결정을 하셨잖아요. 네네. 그 결정을 하게 된 어떤 뭐 마음가짐이라든지 <웃음> 내가 꼴까닥 죽을 때 음, 애기에게 아, 엄마는 일생 너무 행복했고 너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조금 미안한 거있지만 내가 그때 도 그런 결정을 해서 내가 홀어머니로서 혈혈단신 너를 키우게 됐지만 난 대신 너에게 많은 사랑과 많은 음. 행복감을 줬고 엄마 행복한 거 보라고 너 엄마가 행복하니까 너도 행복할 거고 너는 분명히 음. 자존감 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랄 거야.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꼴까닥 죽는 <웃음> <그쵸>? <웃음> <웃음> 그래서 꼴꼴 거죠. 계속 이제 꼴까닥. 그러면은 원장님은 사실 이제 치과 의사로 벌써 27년 차 27년 치과 차. 제가 예전에 저의 임플란트를 네네네. 원장님께 친, 10, 이렇게 10몇년 전에? 네, 친해지기 전에 어 원장님이 너무 젊고 음. 예쁘시고 음. 그러다가 어느 날 의사 면허증을 보고 제가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서 음. 방송에서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. 그때나 지금이나 음. 여전히 음. 아름답고 음. 뭔가 이게 의상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또래만 돼도 야 이제 서른 살이니까 그런 머리 하지 마뭐야너 음. 이제 서른 살인데 그런 옷은 좀 그렇지 않아? 음.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저희도 음... 근데 저는 원장님 하셨던 말씀 중에 생일 초를 항상 어, 그렇게 하신다는 걸 보고 네, 네, 네. 되게 충격받았으면서도 음... 그래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사실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음...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스타일도 보시면 다시 들어가나요 스타일? <웃음> 네, 오늘도 이런 이런 뾰쪽 구두에 너무 예쁘게 똥머 반똥머리 이런 음... 바지에 음... 너무 예쁘게 하고 오셨거든요 음. 그런 친구들을 볼때 음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. 근데 저는 어느 순간 그냥 제 나이를 잊은 것 같아요 눈 앞에 오늘 내가 할 일, 내일 할일딱그두 음. 가지 오늘과 내일만 생각하지 음. 나는 반백년을 살아왔어 51년째 살고 있어 이런 걸 카운트하지 않아요 나이대로 살아야 된다면 음. 뭐뭐 백세 시대고 백살 관에 들어갈 수의복 입고 있어야 되나? 아 그렇죠 백살에 가까이 되는 사람 그래야 되나? 언제나 즐겁게 살고 싶어요. 원장님의 원동력 그런 것 같아요. 꿈. 음. 그니까 보통 이제 사실 원장님 나이쯤 되면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에 좀 꿈을 꾼다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배우고 싶은 이런 욕구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. 그쵸. 한 작년에 책이 나왔는데, 책 계약을 재작년에 했단 말이에요. 네네. 나는 이제 내 책을 내기 위해서 출판사에 한 100군데에다가 내온걸 보냈어요. 그 중에 몇 군데서 연락이 왔는데, 계약서 딱 쓰고 작가님 이 얘기를 들었을 때, 와. 계약서에 출판사가 도장을 딱 찍었을 때, 작가가 되었구나 이럴 때, 거울을 봤는데, 사실 구세 이수진이 아니야. 19살, 19살 때왜 내가 시골 출신이잖아요. 서울에 가서 상경해서 우리 학교에 딱 발을 들을때 뭔가 재밌는 일이 있을 거야! 그래서 발을 딱 디뎠거든. 와. 그때 그 반짝이는 눈동자를 내가 거울에서 본 거야. 에이. 작가가 되었어. 너무 신날 것 같아. 막 이런. 에이. 그래서 나 이럴 때난 되게 막 정말 혈관이 튀는구나 10대 후반 20대 초반들이 느끼는 음. 뭔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그치, 거에 그치, 대한 그치, 설레임이 그치. 계속 있으신 거잖아요 그치 계속 지속적 반복적으로 있어 <웃음> 오늘도 어. 얼마나 설레면서 왔는데요 내가 드디어 내가 윤댕이랑 콜라보 영상을 찍어 와 재밌겠다 <웃음> 이러고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남들은 그냥 뭐 동안 뭐 그냥 치과 의사 제가 보는 원장님은 정말 내 삶을 하루도 버리지 않고 꽉꽉 채워서 내 하루하루를 정말 알차게 나를 행복하고 재미있게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30대 40대로 갈수록 약간 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위해서 사, 내가 뭘 하고 싶다 라기 보다는 당장 오늘의 삶이 좀 바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막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, 그게 불행하거나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는데 음, 어느 순간 음. 그런게 좀 무너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음.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허무함에 음, 음.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음.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음, 음. 나는 봤어요 다 가졌다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데 저희 음. 어머니는 이제 우리 나랑 내 남동생이랑 여동생의 삼남매를잘 키우셨어요 어 우리를 키울 때는 정신 없어서 몰랐대요 나 없어도 잘 되는 것 같고 그쵸. 게다가 또다 자식들도 품을 떠나니까 다나 없어도 잘 살아 이럴 때 우리 엄마가 맨날 아... 쓰는 표현이 나는 빈 껍데기야 내 인생이 없어. 아 너무 슬프다 네 그래서 음. 우리 엄마가 늘 말씀하신 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누구 엄마가 아닌 너 이수진으로 살아라 음... 음, 아 되게 뭉클하네요 뭔가 네. 어쨌든 원장님한테 보통 다들 치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것 같았는데 음. 내가 나답게 음. 사는 것에 대한 저는 음. 그런 게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음. 네, 그래서 오늘 너무 얘기 감사드리고 황가네. 앞으로의 네. 이수진의 삶의 어떤 목표 네. 꿈 이런 게또 있으신가요? 음 일단은 빨리 드론을 띄어갖고 좀유체적으로 <웃음> <약간> 좀.. <웃음> 좀 유튜버 그러니까 치과 의사인데 어, 어. 진짜 유튜브에 대한 열정이 어. 장난 아니세요. 치과는 이미 27년차 치과 의사니까 이게 자다가 누가 툭 치면 치과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<웃음> <웃음> 자다 일어나. <이러다 웃음> 어, 네, 뽑아요, 뽑아요 어. 이렇게 내 몸에 배어있는데 유튜브는 이제 아직 나에게는 이제 제 2의 직업으로서 어. 열심히 해서 드론을 이렇게 띄어서 하고. 책이 또 매년 나오잖아요. 제가 이제 가드 피로 프로필을 가을에 찍고 그림을 빨리 배워갖고 배우긴다기보다는 이제 나의 생각이 조금 손으로 나와야 돼. 툭툭만 그림 그림 나와야지. <웃음> 음. 그림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또 내가. 근데 진짜 재능도 많으시고 음. 아, 재능이 많은 거 아니고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불, 불타오르는 거지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<다> 한다고 <웃음> 열정이 있는데 그런 거 어, 같아요 사실 불타오르는 거지 내가 한 번도 시도 안 해보면 어. 내가 여기에 재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원장님은 이것저것 또 많이 해보고 음.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어 내가 이런 거에 재능이 있었네 본인에 대한 음. 발견을 계속 하시는 거 같아요. 그렇죠. 저 그리고 뭐 사실 재능이 뭐 별로 없고 못 해도 나는 괜찮아요. 왜냐면 음.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것 같아. 음. 아이고 저 한갑 따둔 저, 저 양반이 저렇게 낼머리에 저런 이 <웃음> 저러고 있는데 아니 진짜 자기도 이렇게 느낄 거예요. 애들이 DM을 보내거나 유튜브 댓글 달잖아요. <웃음> 원장님 저는 뭐 서른 다섯 살인데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너무 늦었죠? 그러면은 난 지금 낼머리 한갑이야 이게 <웃음> 느낌 모르죠? <웃음> 이러고 날봐 이러면서 춥바람 났잖아, 밸리댄스 투자라 막 이런 거 그냥 열정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되게 자극받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. 음, <웃음> 사실, 내 나이에 늦었다는 기준이. 그쵸, 어있어 없는 것 같아요, 그치. 제가 볼 때는. 그쵸. 어, 사실 그 1, 2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, 딱히. 1 내가 130살쯤 돼서, 51세 때. 너무 늦은 것 같아, 이렇게 망설였다고 생각해봐. 얼마나 혼내겠어. 130살의 이수진이, 51살의 이수진한테. 80년 남았는데 뭘 늦었어? 혼나겠지, 혼나겠지. 아, 맞아요. 응. 사실 요즘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. 워낙 이제 또 취업도 네, 어렵고, 네, 뭔가 또 결혼하면 또 경력이 단절되는 분들도 많고. 음. 그래서 자신의 삶을 좀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한테 음. 오늘 용기를 주셔서 네. 너무 감사했고, 네. 네,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같이 또 뵙으면 네. 좋겠고. 네.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네. 인사말씀만 네네네 여러분이 아마 한 130살까지 사실 거예요 근데 음. 35세 막 25세 이런 분들이 어 나는 이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것 같아 이럴 순간에 음. 생각해보세요 100살의 내가 30살의 나에게 과연 뭐라고 할까 너 70년이나 남았는데 지금이 늦었다고 해? 땡히 어, 땡기. 혼날 거예요 아마. 땡기 이런 네. 말을 약간 네. 원장님의 네. 나이가 한 번씩 보여요. 내 60년대 생이야. <웃음> <웃음> 언제나 내가 뭘 하기에 망설일 때는 음. 생각하세요.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제 채널뿐만 아니라 또 원장님 채널 그리고 제나 채널까지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